자 여러분들 그동안 제 영상에서 썸네일을 한번 보시면 당하고만 있는 포켓몬이 있습니다 지금 뭔가 공통되고 있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자이 포켓몬 중에서 자 그래서 오늘 해볼 포켓몬은 no. 에이스 번입니다 자 사용할 스킬은 브레이즈 킥과 페인트 이두 가지를 사용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만렙 토끼 빌드는 무야 토끼 약하니까 초반에 할수 있겠지 그러면 저기 토끼를 잡으러 따라 들어올 겁니다 방심을 유도해서 잡아내면 위 라인이 비게 되겠지요 그럴 때 골을 넣는 겁니다 자 진입물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머리띠, 맹공덤벨, 도움 배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틀 아이템은 플러스 파워, 탈출 버튼 이렇게 두 가지 추천드리면서 저는 탈출 버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게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좋습니다. 로킥 배워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손모크랑 가는군요. 자, 초반에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자, 막타는 로킥으로 먹어도 되니까 괜찮아요. 아이고, 저거는 뺏겼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빠지겠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초반에는 나이테일보다 약하기 때문에.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이러면 골을 넣습니다. 자 없을 때 골을 넣으면 아주 좋은 이득이 되겠지요. 나둘셋넷 피하고 <웃음> 오 불장난 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피하고 자자 자,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가주세요 고양이님 어 고양이님 제발 잡아주세요 고양이 님. <웃음> 죽여 죽여 죽여 버려 골 넣으면 돼지롱둘 <웃음> <웃음> 어 불질러 머리에다 불질러버려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나 <웃음> 킬이 불러온 대참사네요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딜를 넣다보면 은 요런식으로 킬을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넘어온답니다둘셋 다섯 <웃음> 죽어 어나 아령인데 어 머리에 불질러자 머리에 불질러자 우리 면봉이한테 불질러자 <웃음> 자, 괜찮아, 괜찮아. 자, 브레이지 킥, 둘, 셋. 자, 어택, 둘, 넷, 여섯, 일곱, 주공 <웃음> 좋아. 자, 콜라크요 자, 오, 어, 오, 어, 포인트? 오, 어, 포인트? 오, 어, 포인트? 오, 어, 포인트? <웃음> 어, 그런 거 없지? 죽어버려. 자, 너네가 그걸 밀면 나도 이걸 밀어버릴 것이야. 좋아! 어, 일로와. 오호,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손목하 아주 못된 친구구나 어우 우주가 뭐 피하고 아이고 못뭐 피했네 셋넷 브레이즈킥 아 좋아 아 적들 정글 요런 거 맛있게 아이고 못 먹었군요 그러면 난 간다 원래라면 아적 쪽에 가보니아 항복했어 뭐야 이겨버렸어 자, 좋습니다. 자, 로킥 배우고요. 위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겹쳐서 맞춰주면 됩니다. 좋아. <웃음> 아, 뭐야? 나 솔로야? 이거 어떡하지? 나 혼잔데?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든 혼자 할수 있으면 된다. 아, 이러면 맹공도면 괜히 가좋았는데가지는 포기하겠습니다. 가지못 먹어. 요 이거, 이거 가지못 먹어. 었 아, 저기도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죽어. 너는 죽어. 어! 굳이 죽어! <웃음> 어! 너네 실수했다! 이... 더야지! 핑크 더야지 일로와 죽엉! 넷! 아하 죽어! 죽어! 죽어! <웃음> 자! 골 하나씩! 하나씩 넣으면 이득이거든요? 둘 셋! 피하고 무시하고 자! 하나씩! 세개 넣었습니다! 세개나 넣었어요! 오, 세상에나 세식이나나다니자 이득입니다 둘자 머리도 포킹 포킹 좋아 빠지겠습니다 이거 굉장한 이득입니다 이득 이득 이렇게 큰 성장을 할 줄은 몰랐군요 <웃음> 좋아 자말레토끼 되어가고 있습니다. <웃음> 어, 우리 또 와봐, 또 와봐. 뭐, 뭐할 건데, 니가. 여기서 뭐할 건데. 일로 와. 너네가 그렇게 해서 뭘할 거니? 이 친구들이 어, 조금 아직 부족하군요. 일로 와. 나인테일이 죽어버려. 골 넣어서 피 회복해 줘. 어, 로킥으로 피하고. 그거 내 건데? 오, 죽어. 더해야지. 어, 잠깐만요. 그건 좀 아픈 것 같은데. 어, 안 아픈 것 같다. 죽어. <웃음> 좋아요. 자, 나인테일도 어리너. 먹고 골, 골, 골 넣어. 서피 <웃음> 회복 됐는데 우작가요. 아이고 좋습니다 어, 생각보다 위에서 골 많이 넣었으니까 맹공던 매력과 정말 많이 쌓았어요 자 하나 둘셋넷 아이고 아깝다 셋넷 다섯 자자 자, 뭔가 뭔가 경험치 마렵게 하하하 <웃음> 어이구 좋아 지나갔습니다 이제 무한의 토기가 되었으니까 괴롭혀 죽겠습니다 하나 자골 마지막 이게 마지막 스택일겁니다 어 아플골 아플골 아플 걸? 아플골 아플 아플 어너 뭐하냐 뭐하냐 친구가 없으니까 죽어버렸네 좋아 페인트 찍어주고요 자, 갉가보기 챙겨주도록 할게요 냠냠 맛있다 둘, 셋, 넷, 다섯 아, 어, 뭐야 어. 뭐야 어이 깨고락지 깨고락지 깨, 깨, 깨고락지는 구, 고 주, 겠어 어, 피해주고 우그지도 구워주고 <웃음> <웃음> 어 맛있다 <웃음> 자 여러분들 우리 말레토끼가 되어버리는 순간부터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답니다 아래쪽 가서 갈가보기 먼저 챙길게요 어 뭐야 깨구락쥐한테 죽었네 저 친구들도? 어? 뭐하니? <웃음> 뭐해 너? 어니 뭐하는 거야 지금 말레토끼님이 지나가시는데 그깟 대구락지가 지금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이냐? 거미! <웃음> 죽어! <웃음> 좋아 자 막타 쳐주겠습니다 어 <웃음> 아, 강력하다 좋아 자의구지저궁쓸 때는 밖에 살짝 있을게요 좀 아프니까 자 저거 실드 다 빠졌네요 <웃음> 주공 죽 <웃음> 좋아요 자 개고락지 어어 개고락지 <웃음> 죽어라 개고락지 자 마지막 골을 깔끔하게 넣기 전에 으구지 잡아주도록 하구요 골을 깔끔하게 넣. 아, 골좀 넣으면 안되겠니? 그 전에 궁을 네. 쓰구요 어, 어. 오! 아, 저 친구들, 아주 강력한 친구들이군요. 자, 25조 뒤에 순다기가 나오니까, 저는 아래쪽에 우리 야옹이와 저 친구들 다 죽어버릴 것 같은데? 우리 팀이 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야옹이 주어 우리 핑크 도야지 주강! 어, 뭐, 어, 어이구, 더야지가 어, 너못 넘어가는데. <웃음> 자 순덕이 한번 보겠습니다. 페인트를 쓰면 3회 회복이 됩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 많더군요. 자 순덕이 먹어주고요. 자그 전에 우리 개고락지를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만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뺏기면 안 된다 뺏기면 안 된다. 오오 <웃음> 오, 좋아. 오나 뺏긴 줄 알았네. 좋아. 자 이거 회피 기동. 골 락쿠 좋아. 자 집에 가겠습니다. 죽으면 좀 아까우니까 나인테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우님을 때려주도록 아! 회피기동! 아, 그런 거 우리 말렙토끼님에게는 통하지 않는답니다. 아홉, 열 아이고 죽어버렸어. 좋습니다. 자 압도적인 승리로 이번 판 마무리했군요. 말렙토끼 어떻습니까? 빌드 괜찮습니다. 자 일단 데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만 자 일단 이맹공덤벨을 이용한 말레소기 빌드지만 정말 초반에 골을 못 넣으면 망해버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